안녕하세요 김남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새 코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dbr이나 hbr이 분량도 많고 어, 내용도 좀 어렵고 그런데요 최강권을 1분으로 요약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한글판 2021년 새해 1, 2월 호 1분 요약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딱 경험 많은 CEO보다 신참 CEO가 더 높은 성과를 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당연히 경험이 많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500명 대상으로 해보니까 신참 CEO는 오히려 열정이 많아서 막 성장, 막 과감하게 리스크도 테이킹하고 그런데 경험 많은 CEO는 이제 원가 절감하고 이렇게 성과 유지하는 데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험보다는 열정이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장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오히려 단점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의 고객들한테 장점만 설명한 경우보다 단점까지 솔직하게 들었던 고객들의 경우에 10% 정도 돈도 더 많이 쓰고, 해지율은 21%, 연체율은 11% 낮았다고 합니다.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연구결과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PT를 하거나 뭐 면접할 때 힘을 빡 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가 막히게 잘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더 성과가 좋다 이런 연구 결과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면접 준비생 그다음에 투자 유치에 나선 창업가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라 라는 조언을 들은 그룹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봐 평소대로 막 이런 조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더 높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어, 요즘에 기업에서 서서 하는 게 스탠드업 미팅 많이 하시죠? 근데 어, 스탠덤 미팅이 오히려 혁신을 방해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 서서 회의를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기보다는 목표 달성이나 마감 준수, 업무 조정 같은 이런 조율 업무에 더 집중하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 에자일 기법 때문에 뭐, 스크럼 이래가지고 서서 회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 창의성 측면에서 는 별로 안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점 흥미롭습니다.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요세 가지 리스크 해결책 또 아주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을 사람처럼 대하라. 이거는 뭐냐면 알고리즘이 변화된 상황에 맞는지 계속 파고 사람 관리하듯이 교육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 그냥 알아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규제 담당자처럼 생각하라. 규제 당국에서 계속 이게 윤리 이슈, 불공정성 이슈, 뭐 안전 이슈 뭐 이런 것들 규제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한선을 설정하라. 뭐 성능이나 활용 범위와 관련해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제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되게 좋은 대안. 요즘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관심 많으신 분들 한번 1독 해보시면 좋은 아티클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수 티나터너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중풍 암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HBR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지금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온다. 고난은 저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하거나 무너뜨릴 것이다. 어느 쪽일지 중에 성장하는 쪽일지 무너뜨릴지 선택하는 거는 고난이 아니라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HBR 1분 요약 마치겠습니다.